어느 한 바닷가 렁신 나간 녀기가 갯바위에서 13년도 유행했던 떡춤을 추고 있다. 가까이 가서 뭐라 씹으리든지 보도록 하겠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인트로 아주 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와있는 곳은 동해안이 아니라 바로 남해안에 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뭘 잡을거냐 바로바로 바로 동해안에는 없고 남해안에만 나오는 거북이 손을 잡아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그로 아닙니다 거북이 손아 어그로다 거북손 자 그럼 지금 바로 따라갈 건데 혼자 따라가기 싫어요 같이 따라가요 레츠고 그럼 카메라맨 오늘 고생 좀 해주고 가자 자, 여러분, 이 거북소는요, 고여있는 웅덩이죠. 요런 웅덩이였습니다. 요런 웅덩에는 돌문어, 그러니까 참문어 새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거 뭐야, 리바? 야, 이 개렛게, 나한테 먹히지. 왜 거기서 뒤져 있어? 펀치. 자, 그래서 거북손을 잡으려면, 요런, 어, 뭐야. 아우 어, 리바, 이거 거북손이지 않요 거북손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자, 롯나게 파도 치는데 보이시죠? 네, 저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컨텐츠, 어, 라지막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엄청 조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요게 자갈이 아니라, 싸타 요게 고둥이에요, 고둥. 요기 보세요. 안에 지금 살아있죠? 안에 알차 있죠? 버릴게요. 자, 요런 거는 나중에 수산 자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더욱더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말미잘 있죠? 말미잘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맛이 없어요. 야 여기 맛없는 레기들한 무더기 모임한 이 레기들아 죽어 임마. 우리 거북 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기적을 한번 보시죠 자, 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북선입니다자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맛있게 추배를 파는 건데 요 외갈고리죠 외갈고이 여러분 합법이기 때문에 사용을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뿌리채로 뜯어야 돼요 이게 잘못 뜯으면 먹을 게다 없기 때문에 얘는 먹는 게 뿌리 쪽에 있거든요 자 한번 자 오케이 오케이 도 아주 잘 뜯겼다 자 여러분 요게 바로 거북선입니다거북선자 한번 보시면은 완전 거북이 손처럼 생겼죠 그냥 얼핏 지나가다 보면 오리버 거북이 손이 왜 저기 있어요 기절 바로 거품 문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그 근데 이 거북 손이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북이 손같이 생긴 부분 뒤에 이 부분 있죠 자이 부분이 진짜 딱딱한데 나중에 조리를 하면 좀 말랑말랑해서 까서 먹으면은 약간 조개랑 비슷한 살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래게를 지금 말하면 퇴치부 아니 아니 퇴치가 얼마 전에 부르게 퇴치해서 다 퇴치라고 그러네 한번 잡아서 초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건 개박살낸다 뿌리 쪽부터 이렇게 해서 뜯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저 끝에 여기 쭉 돼있고 여기 붙어있는 데 있죠 자 저쪽을 떼야 됩니다 갈고리로 해서 잠시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위에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자 요게 다 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요거 딴거 있죠 요거는 잘못 딴 거예요 버릴게요 <웃음> 민망하네 리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이 물 빠진 갯바위 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왜 이렇게 붙어서 생활하냐면 얘들은 플랑크톤 같은 걸 먹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쏴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요틈 있죠 요 틈에서 벌어져가지고 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플랑크톤을 나삭나삭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도 이 절지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절지 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거미 진네 돈벌레 이런 것들이 절지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생긴 거는 안 그렇고 심지어 바다에 사는데 절지류라고 포함되게 왜냐면은 이 녀석들이 먹이를 먹을 때요 안에서 나가리랑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가 여섯 나오기 때문에 절지 동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절지류는 아니에요. 또 갑각류로 표기가 돼있어요. 아주 이상한 녀석들인데 그걸 먹는 내가 더 이상한 녀석은 나 뗐어. 자 일단 계속 파자 오늘 여기 있는 거다 뗀다. 우와 왜 이렇게 진흙이 있니 렉이야. 버려 버려. 이야 얘 제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겁니다. 야야 라라 상레기야. 아이고 어이구 여러분 이거는 애기 거북이입니다. 애기 거북이. 어 너무 귀여워서 버릴게요. 여러분 얘가 커요. 얘는 진짜 거북이 성이네. 내 손가락 한 마디만 하네. 자얘 뗄게요. 자얘잘 떼고 싶다. 아아아 아. 다쳤죠. 와얘 진짜 잘 떼고 싶다. 미안해 거북아. 거북이에 손만 뗐거든요. 안에 보이시죠? 이게 살입니다. 자요거 먹는 건데 요거 한번 마저 떼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 정도만 가져가고 이봉제라 그냥 쳐넣어버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한번 볼게요 오! 오, 오. 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바위가 흔들리고 잘못 다 밟았다가 넘어뒤 대선 통고자 여러분 여기 큰거두개 있고 지금 이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시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돌틈 사이에 숨어있는 개 보이세요? 아 간다 간다 아유 잘가 리발렉너 있었으면 바로 콕콕 찍었어 제라면 일단 큰거두놈만 뽑아볼게요 오 이거 보세요 얘 라가리 지금 열리려고 하죠 들면은 살짝 열리려고 그러고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구라예요 얘네 공격 하나도 못해요 얘네 그냥 진짜 거북이 손 따자하오 따자하오 따자하오 와 그렇죠 여러분 요정도 돼야 거북이 쏘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레기 바로 딱 1타입으로 따버려야겠다 어너 지가 살려고 포지션 잘 잡았다 하나 한 방에 하나 따자하오 안돼안돼 안 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일로와 이래 기야 자 여러분 따게냈는데 얘는 사실 잘못딴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데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일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키 거북왕 레깨들 여기가 여러분 엄청 커요 지금 살은 아, 아이고 미, 미안해 거북아 하나만 더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놈으로 할게요 이 레깨야 오케이 자 여러분 제대로 땄습니다 아, 자 갈게요 자 이제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대박에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오지마 너 다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 <웃음> 원래 거북선이 이런 식으로 뭉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오케이 자 보이시죠? 잘 뽑은거죠?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다살 그냥 다웅크러 거. 이거 버릴게 오케이 여러분 한 무더기 닿습니다한 무더기 여러분 이렇게 딴 거는 여기다 버려둘게요 버려버려 라사 라사 렉이야 자 그러면 한놈 두시기 석삼 어, 석삼 끝! 자 여러분 오늘의 일용직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급 제가 580원 주기로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거북손만 한5천원치단것 같은데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해 이렇게 이거 다 박살내고 있네 그냥 야 이렇게 손만 따면 <웃음> 야이이 이, 이, 파탄 자를끼 이거 어잘 땄다 잘 땄어 잘 땄어 야 리치 네끼오 여기 많아 여기 많아 가 일로 오세요 일로 너 월급 확 작아진다 이거를 그냥 다 긁어볼게요 안 할게요 그렇게 계속 혼자 따 그... 카메라맨 느낌을 렁덩이 찍고 있었구나? 어쨌든 미친놈처럼 따기 시작했다 여기 거북선에게 바로 키 펀치를 끼야! 강호라비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대박 대박 성질을 찾아냈습니다. 이돌 보세요, 이돌 이야. 거북손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깊죠. 벽면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뭐야? 개치렁이 이렇게 리발. 잠시만 개치렁이가 거북손으로 들어가네? 나 이거 안 먹을래. 자, 여러분 여기는 아주 이거 거북선에게들어 맞지 모아놨습니다. 쳐 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량 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치는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서 마이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리발 이럴때 너무 속상해 근데 이렇게 나레이션 오니까 또 좋다 리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자라 보았다. 오늘 거북선을 요리할 조교 팡 내기다. 오늘 본 조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전부 다 군소를 쳐먹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바로 거북선 손질 바로 들어간다. 잠깐, 그 전에 거북선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로 거북선은 타우린이 굉장히 많아. 아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하지 않아. 피로 회복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방을 논나 잘 분해시켜 그리고 오메가3를 먹었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도 간다 자 그럼 바로 이 거북손 랩기들 몽땅 죽인다 일단 이 냄비 위에 거북손 50마리를 싹다 부어버린다 투하 투하 투하 자 그리고 이 거북손을 자세히 봐라 썸네일이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아주 깨끗이 밥박 씻어버린다 이렇게 모가지 잡고 일로 비튼다음에 바로 워터야 조조조 도저저... 봐봤다 아, 내가 댓글을 보니 형은 맨날 조조조조야 이랬기야 맨날 똑같애란 말이길래 좀 오늘 다른걸 해보겠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잘가거져 하늘에서 보자 지옥에서 어떤가 니한테 안 물었다 카메라맨 넌 끝나고 거북손 개 처먹을 준비해라 거북손의 때가 론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바빡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가 걸린다 바로 비브리오페액션 걸려요 죽어 하늘로 올라가 지옥에서 보자 자 이렇게 거북손 손질이 다 완료되면 이 거북손이 딱 잠길 정도로만 워터야 인사해라 오늘 새 친구 린덕션이다 바로 가자 탱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 너도 모르잖아 레키야. 왜 아는척해 굿잡 3점 1점 자 그리고 이 녀석을 10분 동안 아주 팔팔 끓여준다 근데 잠깐 대기 이 녀석을 그냥 끓이면 안 된다 바로 이 소금이랑 같이 끓여준다 흩날려라 럼보냉 그리고 요거 딱 틀고 s h 마우스 h 거 나가리 그리고 10분 동안 대기 꺼 거. 벌점 3점 열어 래기야 불꺼 저렇게 10분 정도 잘 우려냈으면 뜨거워도 남자답게 손으로 집어 물을 여기 따라낸다 졸졸졸졸졸 찬물로 잠깐 식혀준다 자기가 지옥에서 아 이미 죽었구나 저렇게 찬물로 씻은 거북손을 한 움큼 남자답게 쥐어버려서 바로 여기다가 꽂아버려 저렇게 옮긴 거북손을 이제 바로 손질 수업 들어간 야야야야 졸지마 임마 이거 배워야 나중에 유튜브 할수 있어 임마 자 거북선을 딱 들면은 여기 거북이 손 같은 거 위에 바로 틈이 보인다 손톱으로 잡고 남자답게 과감하게 찢어버린다 자 그리고 위에 살을 이렇게 쫙 돌려서 뽑아버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이 나온다 보이나 이게 바로 거북선의 살이다 보이나 이게 바로 거북선의 살이다 보이나 이게 바로 거북선의 살이다 그리고 이 거북선 손질할 때 따갑기 때문에 무조건 장갑을 껴야 되지만 난 남자다 남자답게 맨손으로 전부 다쥐어뜯는다 아따가 아따가 왔다 가, 왔다, 멀찍나, 멀찍나. 자 보다시피 3초 만에 다까 버렸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북선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딴 거의 개수만큼 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보면 아주 로마나 레기들이 설치고 있다. 자 그래서 난 요거 반을 치킨드링가루 먹고 반은 그냥 먹어볼 생각이다. 근데 지금 한 마리만 그냥 한번 먹어보겠다. 초베르. 음. 내가 싫어하는 맛이다 그냥 다 튀겨버리겠다 어떤 맛이냐면 그냥 조개를 물에 삶은 맛이랑 똑같다 나는 물에 삶은 조개를 싫어한다 워터야 조개 냄새 빼버려 다다 자 그럼 오늘 거북손보다 중요한 치킨 튀김가루를 바로 뿌려보겠다 사실 이거 거북손이 아니고 그냥 차르게 내가 치킨 튀김가루 뿌려도 솔직히 맛은 비슷하다 절단 녹초 녹초 녹초 자 그리고 보통 손으로 안 하는데 나는 남자답게 손으로 다 처리한다 조져조져조자조져조져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자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딱 하나 들고 바로 쳐먹어본다 조배름 빙수산에 음. 있는 흰색 찹쌀떡 맛이 난다. 자 그럼 바로 냄비 올려버려. 참아, 파이야, 하! 식용유, 팅, 어나나, 어나나, 나나나 남자답게 다 부어버린다. 이거 개큰 거야. 1.5리터. 내 손이 큰 거다. 자 보통 기름이 다 달궈진 거다이 튀김가루를 살짝 기름에 뿌려서 확인하는데 나는 모든 걸 손으로 해결한다. 온도 체크.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다 된거 같다 자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난도질로 론나게봤는데도 거북손 그냥 조금만 잡혀버린 나 이거 안할래 알리... 못하겠다 이거 현타 온다 입장! 자 이거 거북손 내기더라 지글지글 잠깐 잠깐 보글보글 소리가 난다 대략 오분 튀겼다 바로 확인해본다 바삭하게 잘 익었다 자 요거는 바로 냅킨에 쳐들어가 자 그럼 지금부터 상남자 ASMR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북성 콜팝입니다 완벽한 콜밥입니다 남자답게 뜯라 상남자 ASMR 이게 어떤 맛이냐면 오징어 동체로 튀겨서 달아 놓을 맛 플러스 얘야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오징어를 그냥 독채로 할까 튀긴 그런 맛이다 근데 거기에 소금 간을 아주 짭짤하게 배인 맛이야 근데 사실 이건 소금을 전혀 치지 않았지 그 말은 뭐냐 거북선에 자연이 배어있는 그 천일염 그 용도가 내 몸에 상도가가지고 지금 깨 미쳐버린 건데 사부장 사와 사부장 초럼 <웃음> 오징어 보다 더맛 맛있나? 또 거북선을 캘 생각이 있나? 이거나 먹어라 마지막 가을라이트 내가 다 털어놓을 거야 카메라맨 하나도 안줄 거야 오늘 영상 끝났 I l o o